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공합빌딩인 상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영상은 최근 아파트값 폭등과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상가주택을 소개하는 일종의 상가주택 리뷰로서 특히 이런 상가주택은 아래 순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가주택은 부동산적인 장면성이 높다 두번째로 재테크와 노후대책으로 유망하다. 세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거주성 면에서 아파트 등 보다 더 좋습니다. 또한 본 영상에 나오는 화면은 상가주택의 외관과 실내 인테리어 등거주성 위주로 구성되어 이와 같은 상가주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기 바라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상가주택은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수익형 건물인 상가주택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유망하고 또 이러한 건물은 꼬마 빌딩으로서 소액으로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물 중에 하나이죠. 특히 상가주택은 땅과 건물을 보유한다는 점에 있어서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는 갭투자자들이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또한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익형 건물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래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테크와 노후대책으로 유망하다라고 하는 점인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상가주택은 예전보다 직장을 은퇴하거나 노후대책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그것은 비싼 아파트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보다 그런 아파트값 정도이면 웬만한 상가주택을 짓거나 매입해서 자신이 이 건물에 살면서 상가와 임대주택 등에서 매월 임대소득을 올릴 수도 있어 노후대책으로 좋고 땅과 건물값은 매년 상승하므로 부동산적인 장애성도 좋습니다. 또한 상가주택을 건축하면 은퇴자 등의 수요로 매매도 활발하여 많은 수익을 남길 수가 있어서 최근 젊은 직장인들은 투잡으로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소위 소규모 건축사업 즉 디벨로퍼로 나서기도 하고 은퇴자들에게도 은퇴 후 제2의 창업으로 이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업모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말미암마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은퇴자 심지어 주부들이 직장을 다니는 남편을 대신해서 상가주택을 짓다가 본격적으로 디벨로퍼로 활동을 하거나 건설 회사로까지 발전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거주성이 좋다라고 하는 점인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었고, 이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도 사회구조적으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콕 생활에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는 부부간의 스트레스와 아이들의 층간 소음 유발로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데, 상가주택은 주인이 거주하는 사층과 다락, 옥상 정원에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방과 공간이 있어서 거주성 면에서 아파트 보다는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4층에는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방만한 다용도실 팬트리 넓은 안방과 드레스룸 파우더룸 부부욕실 그리고 넓은 자녀방이 두 개나 있고 특히 중전까지도 있으며 다락에는 서재 작업실 홈 카페 오디오룸, 기도실 등으로 사용하는 다목적 공간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은 경사진 지붕에 뻐꾸기 창까지 있어서 아이들과 주부들에게는 로망의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상 정원도 있어서 이곳은 휴식과 운동 꽃과 텃밭 등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한데 이 모든 것은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2층짜리 단독주택과 같이 좋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까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상가주택은 이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해서 위에서 언급한 상가주택의 재테크, 부동산적인 장래성 디벨로퍼나 여자건설회사 사장님 등의 사례를 아래 더 보기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